고이 하아우 마치. 이만 소다. 이만 예, 소다. 소다. 다 아. <웃음> 또또또또 눈알 또, 또, 또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웃음> 오늘 영상은 후쿠오카 쇼핑 가이드 영상이고요 그런데 좀 단순한 쇼핑 가이드만 해드리는 것보다 또지통형 채널에 맞게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점 일본 패션과 한국 패션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는 제가 느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꼭 정답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코카 시내에 가자마자 느낀 점은 건물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고 컬러도 진짜 똑같은 게 없을 정도로 다 각자의 그냥 건물의 개성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시겠지만 좀 그런 회색 건물, 빌딩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일본은 일단 건물 자체가 타일 시공이라고 해야 되나? 외벽에 진짜 촘촘하게 타일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컬러도 칙칙한 거안 쓰고 물 빠진 톤으로 되게 예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은 좀 옛날부터 건축예술이 발전해 있고 특히 일본에 좀 그런 건축적으로 되게 거장들이 많대요 그런 이유가 진짜 확 느껴질 정도로 시내에 가자마자 그런 뭔가 다른 느낌을 확 받았다 일단 저는 후쿠오카 텐진이라는 지역으로 쇼핑을 하러 갔고 첫 번째로 H&M 매장이 보여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일본 H&M 매장은 어떨까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남성 쪽으로 가자마자 스트릿한 무드의 우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스트릿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 아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스트릿한 무드가 많아 체커보드라든지 이런 코치 자켓이라든지 여기가 좀 한국 H&N N 느낌인데? 여기 좀 깔끔한 것들? 단정한 느낌? 일본하면 또 스트릿 패션이잖아요 베이프, 프라그먼트, 뭐 Y3 뭐 이런 스트릿 브랜드가 꽤 역사가 있는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SPA 브랜드에도 좀 스트릿한 무드의 우리들이 메인으로 DP가 많이 되어있었다 일본 오면은 꼭 들려 하는곳 중에 하나가 요 바로 슈프림인데 전 세계 15개 매장 중에 6개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슈프림도 한번 들러보고 여기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요 카비시 후드 PPL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176에 83kg 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블랙 진에다가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에어팬 이 제품 같이 매치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렇게 로고, 백 로고 엽지 않습니까? 저는 라지 사이즈고 이 친구는 키가 156인가요? 7인가요? 아니 7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1세치 예민하고 2명. <인정. 웃음> 그리고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에다가 여기 블루 컬러의 로우가 들어갔는데 저희 둘다 목도리로 좀 포인트를 줬어 맞아, 이 모플러도 같은 카비시 브랜드 제품이에요. 잘 어울리죠, 같은 브랜드끼리? 후드 밑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좀 귀엽게 매치를 해줬다, 센스 있게. 그리고 카비시,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입고 나온 옷 중에 핑크색 후드 있잖아요. 그 후드 브랜드가 카비시예요. 좀 이런 프린트를 되게 잘 써. 가볍게 입기 좋은, 아니면 뭐 커플로도 입기 좋은 이런 의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뭐 PPL 받은 이유도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입고 다니고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 많았어서 그래서 PPL로도 좀 추천드렸던 이유입니다 됐다 <웃음> 아 이거 촬영 안 될걸? 살게 없는데요? 너무 니폰 스타일인데? 너무 별론데? 차라리 디젤을 가다 그래 오 아이고 지짜 귀엽다 이것도 이쁜데? 어? 그러네? 19만원 19,000원 이건 19 신발이랑 딱 매칭되면 딱 아니냐 이거랑? 오 이쁘다 이렇게? 어아 <웃음> <웃음> 파란색 근데 저거 형광이 이쁘네 얘가 좀 없는 스타일이네 아이씨 응. 아오아나디제이내 <웃음> 스타일인가 봐 들어오자마자 하나 골랐어 제가 또 디제이 한몇번 소개했잖아요. 역시나 좀제 스타일이었다. 제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좋아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디제이 확실히 이런 로고 플레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고 매장 직원분도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괜찮네. 어, 이거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너로 받쳐 입으면은. 어 이거 내가 그때 인스타에서 추천했던 거 있다 바람막이 있잖아요 디젤 바람막이 그거랑 디자인이 비슷해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파이핑이 아니라 스폰지야 스펀지 그래서 안 샀던 제품이에요 근데 실물은 그래도 나쁘진 않네 어 얘가 얘두 개가 더 귀여운데? 이게 더 이쁜데? 음. 한국 디젤 매장도 제가 가봤지만 종류가 진짜 훨씬 많아요 뭐 가방이라든지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좀 구경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웃음> 이게 뭐야? 그리고 후드 매장을 갔습니다. 여기는 일본 가기 전에 압구정 에크로 아울렛에 갔다가 더블탭스 맨투맨이 세일이 들어가 있어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일본 가면은 꼭 가봐야겠다' 해서 들렸던 곳입니다. 확실히 일본 감성이다? 근데 생각보다 제품이 너무 없고 이런 티셔츠를 비싸게 주고 사긴 어렵잖아요 어, 이런 거라든지 디자인이 좀 매니악한 것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맨투맨류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 베이프 바로 가보자 여기 바로 옆에 베이프 있다 어, 와 되게 예쁘다 그리고 베이프는 현재 그 겐조의 니고라는 디렉터가 만든 브랜드인데 래퍼들이 많이 입는 그 원숭이 카모 패턴 있잖아 지코 슈퍼비 이런 분들이 입는요 후드, 어, 후드를 한번 입어봤는데 귀여운데 잘안 입을 것 같은데? <웃음> 언디빛 베이프 제가 좋아하는 뭔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베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드, 티셔츠 이런 것도 많고 반팔티가 7만원이었나 9만원이었나 그 정도로 가격이 괜찮았고 특히 그 베이프스타 그런 거 구경하실 분들 아니면 구매하실 분들이 좀 가보셔도 좋을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또 스트릿 브랜드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투시 스투시 매장은 텐진에 있진 않아가지고 그 캐널시티라는 곳에 입점되어 있는 스투시 매장에 가봤는데 일단 들어가면서 느꼈던 점이 매장 직원분이 옷을 진짜 잘 입더라고 진짜 스투시 깔로 잘 입으셔가지고 계속 눈팅하다가 어, 저 니트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거든요 요거 포인트로 좋더라고요 배색이 크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물감을 묻힌 듯한 굉장히 예뻤고 요 바지 카고 팬츠도 직원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같이 입어봤는데 딱 요런 느낌으로 잘 어울렸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한국이랑 가격 비교해 보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니트 예쁘게 잘나왔더라고요 보면 진짜 잘 입을 것같아 포인트로 그리고 허프로 갑니다 허프 허프라는 브랜드는 80년대 힙합 그래피티 뭐 스케이트보드 기반의 미국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로고를 쓰는게 약간 수트시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데 허프는 살짝 그런 뭔가 덜어낸 느낌?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들었어요 허프라는 브랜드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되게 맞아 가지고 네. 이 아이템을 하나 구매하게 됩니다. 내다나 네 아이크라니스카? 아, 그거는 내다나가 텍스토리? 아, 텍스토리요. 오게 근데 괜찮지 이거. 어면데 20만 원. 오! 20만 원까지는 아니야? 응 음.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후드 입을 수 있는 베스트가 잘 없단 말이야. 저거랑 음. 뭐 아토와 일쇼. 에본와서도 베스트 사고 있다. <웃음> 이 정도면 베스트 만드는 거 인정? 아니나? <웃음> 해명 좀 할게요 해명 아니 이거 베스트 진짜 괜찮아요 이게 그냥 깔깔이 같이 보이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워싱 된 거라든지 오묘합니다 색감이 시, 실제로 봤을 때 어. 솔직히 좀, 좀 비싸게 사긴 했어요 근데 여행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나이스 후디 이니클 어? 나이스 후디? 나이스 후디 카풀 카 d i e 아. <목소리> Yeah. 에이. 네, 에이. 에이. 이거 봐, 일본 사람도 인정한 하 내가 이거 PPL 받은 이유가 있다고. 아리가또제만. 이런 거 입을 때 후드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 뭔가 롱기장 느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으면 예쁘지. 아 그리고 제가 스투시 매장 직원분들 진짜 옷잘 입고 멋있다고 했잖아요. 패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꼭 달린 댓글이 한국 패션 개성 없다 일본에 비하면 진짜 세발의 피지 막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보고 공감 못 했어요 뭐 일본이 뭐 개성 있어 봤다 얼마나 있길래 저는 또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개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뭐 나름 내 스타일 있으니까 개성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옷을 잘 매치하는 걸 떠나서 헤어, 악세사리 뭐 이런 것까지 되게 활용을 잘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좀 옷에 한정되 있잖아요 패션하면 은 근데 이게 헤어의 중요성을 진짜 아는 것 같더라고 헤어를 이렇게 해야 내가 더 개성이 살아나고 악세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 룩이 더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좀 개성을 확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체형이 여리여리 하더라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작고 이목구비도 크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빠를 잘 받아 거기다가 헤어도 과감하고 막세살리 이런 것도 되게 활용을 잘하니까 일본 패션이 개성 있다 왜 그런 말 하는지 진짜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레그 태그 여기도 좀 쇼핑하기 괜찮다고 했어 여기 사카이도 있고 뭐 이거 맞네 이제 발렌시아가 뭐 라프시몬스 드리스 반 노튼 심지어 뭐 이런 어 이게 있네 이스트 백팩트 뭐게 구하기 힘든 제품도 이 샵에 바잉이 되어있고 뭐 니들스 이런 브랜드도 많이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매니악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요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컨 스트릿이라는 매장을 가봤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브랜드 많았어요. 이거 슈프림, 나이키, 스투시, 뭐 마르지엘라도 있고, 일단은 신발이 되게 많았어. 슈프림도 좀 꿀템이 많더라고. 그래서 슈프림 매장보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 특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슈프림 비니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가방도 슈프림. 요거는 17만원인데, 진짜 수납 장난 아니죠 이렇게. 약간 점점 일본 스타일로 되어가고 있지 않아? 이 <웃음> 겐조 아노라. 요즘 아노라 게 대세거든. 후켓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딱 조여 입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예뻐 샀다. 제가 착샷 따로 전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꼼데가나성 덩크인데 이게 여성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성 사이즈로 사려면 비싸. 280, 290 사려면 3, 40만 넘어가는데 19만 원.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얇아요, 이게. 안에 보이죠, 이거 비치는 거. 되게 얇아서 여름에도 신을 수 있네? 느낌 바로 다르죠? 신발도 딱깔리 맞춰졌어. 완전히 멋있 약간 일본 스타일로 변했어, 옷이. <웃음> 괜찮지? 아, 여러분, 또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샀다.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너무? 아, 돈 진짜 더 열심히 모어야겠다 여기까지 제가 일본에서 방문했던 매장들을 살짝 한번 보여드렸고 구매한 아이템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도 조금 더 나를 표현하는데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좀더 다양한 패션이나 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저는 올해 뉴욕으로 또 패션 여행을 떠날 것이고 <웃음>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안 나온다면 내년 내후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뉴욕 보내주세요 안녕! 아りがとうございま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